아, 지금 친구가 바로 잡았다는데요. 오, 여기 보이세요? 여기 우와. 오. 와.. 아주 싱싱하네요 음 오. 오. 오. 찍었어? 응 찍고있어 작은거 줄까? 커피? 어 작은거 지금까지 잡은 기랍잡입니다. 3 마리. 일단 한지한 한 5분 됐어요. 지금 5분 정도 됐는데 벌써 3 마리가 잡혔습니다. 아주 예쁘네요. 예, 뭔. 어. 진짜. 여덟.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중간점검을 해볼건데요 자 지금 몰고이말이 아니에요 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쨍쨍해서 힘듭니다 되게 자 지금까지 잡은 일단 기랍자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이정도 몇마리죠? 한, 한 15마리? 한 열댓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예쁩니다 와 진짜 비단기랍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등쪽이 되게 예뻐요 진짜 이제 색깔도 예쁘고 여, 한네 가지, 다섯 가지 색깔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.